어, 복구 아트록스! 제가 요즘 아트록스 삼성댁 연구해보고 있거든요. 고속 연사포 아트록스 예실험하고 있는데 아 마침 잘 됐네요. 좀, 제가 전사 아트록스로 보통 갔었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냥 빗빈을 가면 될것 같더라고요. 빗핀을템 그냥 아트록스 주면서 7빗핀을구빛빈을 받아버리면 나. 오, 나온다 나온다! 아 근데 요술사회담으로 조이 삼성 뛰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잘 안나오거든요 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3 일체? 3일 일체 아트록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몇번 해봤는데 아트록스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가 초반 깡패 나이스 아 분리빼어 뺏겼고 비다스 가구일 줄거 만들어 놓읍시다 이돌이는 팔고 가구일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 물론 벌써 투팸이라 아,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아 근데 아트록스가 왜안 나와주는 거죠? 음, 4 8 1호를 쳐야 하나? 여기는, 음, 무조건 될것 같죠? 아, 무조건 아마 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겨없겠죠 아, 만났다. 근데 딜러가 마땅히 없긴 한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거, 그러니까 사일러스도 이성이라, 되나? 아, 될 리가 없죠? 찔러. 어? 찔러. 한번 다, 와, 일괄이기네요? 와, 아트록스 미쳤다. <웃음> 역시, 제가 잘못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응? 어, 돌리베요? 이러면 빅핀을 가능하죠? 칼리로 응? 조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안해 네, 한데요. 다음 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마 지나 잡아야 하는데. 아, 여기도 삼코 이상이 붙어있네요. 토바나트록스는 신입니다, 진짜. 풀피. <웃음> 어, 아쉽네요. 와, 나이스~ 준비 주문력이 올라도 회복량이 증가하는 거라서 준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베어 올리고 전사를 하나 내릴까요? 돈좀 뜯어봅시다. 앞에 세 발이 남았고, 오, 볼리베어, 또 볼리베 올라가고 이러면 볼리베어주는 게 나았으려나요? 아니야 회복 회복 능력돈 먹어줍시다 카페야 아, 어, 와 멀리서 찔렀어 <웃음> 한번더 찌르면 풀피 <웃음> 이 맛이죠 아 진짜 맛있다 그렇죠 방팬 먹어봅시다 아이고 다 뺏기네 아무거나 먹죠 트럭스 회복량 늘려야 하니까 리롤은 그냥 적당히 칠게요. 80키까지안 하고. 아 이거는 저죠아안 되네. 음 진짜 안 나온데? 헬라료 네, 삼성이었으면 지금 연승 계속 뛰어나갔는데 뭐가 도와주질 않는구나. 어 그냥 쉔 탈게요. 볼리베어랑 개수가 똑같애. 이런 <웃음> 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볼리베어가 먼저 뜨겠는데요? 한 마리. 나이스. 연애 한 마리 놓쳤긴 한데. 자, 3플스 돈도 뜯어오 나이스! 아 이거 뽑느라 힘들었던 거다 복구시켜줍니다. 소월, 수호자 소월. 소월로 갈게요. 아 템을... 광템 만드는 게 좋겠죠? 돈 벌어와! 카트락스! <웃음> 아... 맛있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근접 딜러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방템 패 가져오겠습니다. 연애 한 마리.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뒤로 스을 하나 만들까요? <웃음> 돈 뜯어오는 것 봐. 찌르기. <웃음> 어, 시시. 어, 어 회복이 시원찮은데 한번더 찌르. 아, 아 이거 찌르 쓰면 됐는데. 세트 빨리 녹이고 올베랑 맞딜. 찌르기.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이거 팔 기니까 진짜 좋죠? 어디 덤벼? <웃음> 아돈잘뜯어온다 지크에 직후에... 일단 그냥 받읍시다 그나 만들어줍시다 이온에 제가 지금 탱커를 아직 1코짜리 쓰고 있어서, 어,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우리 아트록스 딜로 찍어 누르고 있죠? 어, 이거 딜 보세요, 딜. <웃음> 살벌할 것 같다. 아주 곰포잘뜨어웠고 불리합니다. 어? 텃발을 걸어? 거래장마리 없이. <웃음> 아, 여기 CC 너무 싫은데. 빨리 뚫어야 합니다. 아우. 여기. 뚫었다. 뚫었다. 옆에도왜 죽었죠? <웃음> 왜 죽었지? 아, 힐 3000. 아, 벌써 순방이네요. 어, 진짜 순방 머신이에요, 순방 머신. 찾아볼게요. 돌리세요. 아, 왜 가득, <웃음> 확률 높여서 조이라도 찾아 봅시다. 오. 어. 누구, 올리비아는 조금 크다? <웃음> 빨발톱 가져갑시다. 나이스. 그냥 9레벨 갈까요? 여유로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앞라인이 데려가면안될것 같아. <웃음> 알 모르겠다 오? 너도 회복을 해? 오? 오? 한번 더! 아! 이 t 스 나왔으니까 비을을올면서서오리리가 h oh, 괜찮겠네요 h oh, 갑시다 야쏘나면 또 다르거든요 여기는 그냥있습니다푸르기 이게 주물력인데 마땅히 넣어줄 템이 없긴 합니다 템 어, 생기면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안되던데 이제 80킵 해줄게요 거하이 없어서 그런 힘든 것기다 합니다 어 제발 죽어줘 찔러 어안된 찔러 아 너무 아깝다 아다 잡았는데 아 자기께 여전히 나때네요 몰라 몰라 다 뺏어갔지만 아기께더 세답니다 저는 노템이라서 <웃음> 저는 볼리베어 패리가 아니라 아트록스 캐리 대기입니다 아 여기는 그냥 이기네요 진짜 20원 이어볼게요아 쏘이 음... 이러면 어... 차라리 멀리 갑시다 아 딜... 안되니까 어, 얘 예, 너, 볼리베어. 내가 이겼지롱. 내 <웃음> 네, 볼리베어. <웃음> 다시는 삼성 볼리베어를 무시하지 마라. 아, 우리, 사, 아, 안트럭스가 아,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웃음> 약간, 가짜랑 붙은 것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운이 좋다. 어, 마저 먹어서, 아, 이다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다스 주고, 뿅. 칠빈핀을 하면 무슨 템 줄려나? 한번 올려볼까요음레이븐의 도끼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칠빈핀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늦긴 했는데 자 초월 찾았습니다 아 이제 그냥 죽이네 아 칠빈핀이 났네요 아 이제 누가 진짜지 야 그러지롱 어 뭐, 볼리베어랑 그냥 맞띠 해도 될것 같은데요? 렛소는 여기 두고 이렇게 자 아, 맞띠하러 갑니다 아 트럭스 캐리가 진짜라고 <웃음> 아 볼리베어 살살 높습니다 초월 터지기도 전이기겠는데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한방에 보냈습니다. 아트록스 대 1등까지 했네요. 나봉!